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잠시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방송을 좀 진행하는지 한번 보자. 다른 분들. 추천해봐야, 보나마나. 아니, 그니까, 지금, 진짜 BG 방송에서 내가 아는 게임 아프리카 방송으로 송출 안 하는 방송 아는데, 아프, 게 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다들 다 어떤식으로 방송하는거지? 여자분들.. 말고 그냥 일반분들로 왔을때 근데 왜이렇게.. 오우야 수위가.. 잠시만.. 오우 야 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이상한데? 잠시만.. 아니 야 근데 남캠분들 없어? 여캠분들 밖에 없네? 와 많이 선정적이라서 잠시만 이거는 이거 말고 임비로 가자 게임으로 가자 아, 안되겠다 게임 지 피파 이 정도고 아니야 탐방은 안돼 아우 진짜 너무 선정적인데 피파 쪽에 내가 아는 사람 없나 지금 뭐 탐방 가기에도 지금 시간대가 많이 늦었기도 했고 내가 아는분들은 웬만해선 다 접었기때문에 지금 피방송을 아.. 거의 없네 배그는요 배그스쿼드 시참도 배그는 배그는 그게 뭐랄까 좀 어.. 배그스쿼드 시참 배그 원하세요? 혹시 그러면은 배그 저 옛날에 방송했다가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나 만약에 배그를 원하시면 나 배그 할수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근데 배그는 지금 돌아가요 제가 컴퓨터로 배그는 돌아가 전에도 내 배그 했었고 음. 그렇기 때 배그는 제가 할수 있는데 배그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시참되네. 시참, 지금은 안 돼요. 스 토크 중이라가지고. 지금 제 방송 컨텐츠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요 야, 그러면은 배그를, 배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배그가 지금 제가 현재 아직까지 지금 서버도 옛날에 거의 한, 언제지? 6개월 전에 들어가보고 안 들어가봤거든요. 제가 지금 스팀인데, 그러면 은 배그로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스쿼드 만나기 가지고 나중에 제가 bj를 밝히는거 그 컨텐츠 한번 갈까? 저 아무도 안하는거 그런거예요 그런거 하고싶은데 그런거는 아무도 안하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하는거 아니야 아무도 안하는 이유가 그래서 약간 좀 인기 많으면서 좀 그런걸 한번 해보고싶은데 카트라이더 막자 뚫기도 그것도 되게 지금 사람 많아야되고 음. 진짜, 근데, 할 거면은, 배그롤 피파. 이거 세 개가, 내가 봤을 때, 진짜 제일 지 무난하긴 해. 배그롤 피파. 메이플은 솔직히 지금, 한다고 했었을 때, 보는 사람이 있을지가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배그롤 피파인데, 롤 킨다면은, 치면 이제 내가 봤을 때, 덕배만 보면 너만 볼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존잘버그 안녕. 근데 만약에 배그를 한다면 지금 백인님이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몇 분? 아마 나볼것 같긴 한데 배그는 그리고 배그 같은 경우는 또 스쿼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랜덤 스쿼드로 얘기하면서 그냥 또 재밌는 컨텐츠 하나 만들 수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걸 유튜브 각으로 잡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배그 같은 경우는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배그 영상 잠시만요 오랜만에 한번. 내 배틀그라운드 영상 지금 옛날거 있거든 내가 캐나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이 영상 버그 영상 있었는데 영상 있긴 있어요 이게 자 옛날에 쓰던거 근데 조회수 봐봐 1 6회잖아 잠시만 옛날에 이거 안녕하세요. 진짜 카스트대 저분 만나가지고 했었는데 버그. 자 봅시다. 잠시만, 어디였었냐? 이거 이거 일등할 수 있나요 이번번? 이거 이거 아, 조용히 좀해 봐. 시끄러워. 거의 이 부분이었을 거야. 뒤에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네? 적금... 아이데 어디? 구급상자랑. 어, 방... 이것 타고 이렇게. 어7탄 7탄 맞죠? 7 그냥 칠이라고 적혀있으면 7점 맞아요. 갈게요어어어 아!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날아간다. 뭐야. 오, 날아간다. 어 뭐야. <웃음> 아어 <오>, 뭐야. 어. <웃음> <웃음> <웃음> 하하하 조회수가 안나와서 문제지 배그가 배그같은 경우는 또 실력게임이잖아 저게 아 그래서 지금 생각중인게 여러분들 어떤거 같아요? 배그 피파, 롤, 먹방, 토크, 이런식으로 토크 음. 근데 토크 방송은 제가 나중에 진행할 거고, 먹방이랑.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탁자를 하나 구해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진행할 거고. 게임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피파로는 일단 주된 컨텐츠로 계속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처럼, 백인님처럼 그냥 배그를 한다든지. 이렇게갈것 같긴 한데, 배그도 지금 현재,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기 많지 않나? 피파도 그렇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롤 다음으로 되게 유명한데 지금 기네스북 깨기? 그건 뭐야 기네스북은 배그도 지금 으면꽤 많이들 사람들 많이 하니까 아니 <웃음> 그런 기네스북은 그거는 유튜브가게 아니라 그 뉴스에 나와야 돼 기네스북은 그거 함부로 깨기 깰수 없어 그런거는 그리고 어 잘하지도 않고 내가 와 근데 피파가 한명이 오 거의 두치아복근님 이랑 비기님이 거의 대부분 주회수를다 차지하니까 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롤은 진짜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하고 진짜 지금 너무 고였다 롤같은 경우는 내가 봐도 야방은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난뒤에 할게 야방 같은 경우는 괜히 제가 있다가 사람들 약간 좀 알아보고 하기에는 그거는 어... 와... 롤... 포켓몬고... 아니야, 포켓몬고또내 사촌동생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어... 하라고 할게요. 어... 그거는 클래시로얄 그런 거제 사촌동생 보아라 할게요. 어... 그런거는 거의 안하기때문에 클래시 로얄 그리고 그거 돈 많이 들어야되때같에돈 음. 많이 들고 그런거는 좀 별로 야 스페셜 솔저아 그거는 서든어택 전이잖아 와 스페셜 솔저야 그건 진짜 고인물이다 와그거나 옛날에 나 서든어택전에 썼다 그건 진짜 그거는 한때 내 사촌형이 하길래 그냥 한번 배워서 있었는데 진짜 그거는 너무 옛날 게임 진짜 그건 너무 옛날 게임이고 지금 내가 봤을 었 때는 찰리그가할 바에는 썬어택 하는 게 맞아 근데 썬어택은좀 그것도 근데 썬어택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어 모르겠다 서드는 서드는 뭐 되게 클랜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웃음> 죄송해요 제가 그건 못하겠다 그건 말고 다른거 다른거 뭐가 있을까